모두들, 터라입니다. 요거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요거는 제품 이름이 블루피리어드라는 네. 야마고치 체바사 작가님의 만화 블루피리어드가 영국의 브랜드죠. 버버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버버리와 네. 블루피리어드 세계관 내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롤라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새로 네네. 등장을 시켰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단편 에피소드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어허. 근데 이 책은 버버리 매장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거요? 네. 야오 상품을 사지 않더라도 가면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구체적인 공간, 네.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죠. 그 구체적인 공간에 온다는 개념이 우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그페이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죠. 네, 종합적인 체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굉장히 머리 좋은 방식이네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에피소드 자체는 그 버버리 홈페이지, 버버리 재팬 홈페이지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근실물 은 바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어허. 게 되게 눈에 띄는 점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류지 아유카와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네네. 팔로우는 십이만 팔천 명이고요. 와우. 팔로우는 하나죠. 이 팔로우는 블루피리어드 굿즈샵이에요. 하하. 네. 그리고 이 아유카와 류지라는 캐릭터는 블루피리어드 내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 아유카와류지라는 실존 인물이 있고 얘가 콜라보를 한 것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 훌륭한 방식이죠 네. 이 팬들은 가면은 류지가 가운데 저기 있어요 네네. 지금 저기 맨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여기 네 저기에 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류지가 저걸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 것처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버리 웅어테산토스 점에 오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그이 기둥에 내가 붙어 있어요 라고 글을 올린 거죠 네네네네 그럼 팬들이 찾아가는 거고 아, 각사에 찍고 그렇죠 어. 이게 되게 현실과 블루피리어드라는 작품 이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의 경계를 약간 무너뜨리려는 시도? 네. 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니까 이게 메타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0년 전에 그 한국에서도 많이 시도가 됐죠. 네. 프로스티 교수의 SNS 계정이 있었죠. 음, 그 그렇죠. 윤성환 애 등도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두 분은 이제 연재가 끝남과 동시에 네. SNS를 잘안 하세요. 음, 그렇죠. <웃음> 바쁘시니까 현생 바쁘시니까. 그때 그냥 끝났으면 네. 그 당시에 근데 정말로 <웃음>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음. 온갖 종류의 SNS가 새로 나오면 무조건 계정 만들어서 네. 서로 그 인들 인물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음. 그것도 했었어요. 아직 오픈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컷을 인증샷을 아. 올려. 그러니까 뭐냐면 다 다음 주에 올라올 만화 내에 음. 윤상화와 프로스티 교수가 바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그 전에 SNS에 바에서 찍은 칵테일 사진이 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주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많은가 고민했었지만 역시 중요한 건 규모다. 그렇죠, 그렇죠. 블루필이어도 <웃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웃음> 어. 그런데 일본 만화 시장은 우리나라 몇 배는 되니까. 그렇죠, 그렇이 네. 콜라보레이션은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어졌고요. 어제까지. 어제 맞나요? 오늘 몇일째죠? 어제는 9월 4일입니다. 오늘까지네요 네. 네. 아쉽게도 일본에 지금 가서도 볼수 없다는 거 아... 근데 이게 가장 만화에 그리고 웹툰의 위대한 점 아닌가 싶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브라헤몽도 구찌에몽이라고 네네. 구찌랑 같이 콜라보한 게 있었고 구찌에몽. 네 조조 엠... 조조랑 구찌랑 콜라보를 한 것도 있어요 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콜라보들이 편의점에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부터 백화점 1층에 있는 명품관까지 다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색하지 않죠 저유미의세포도 맥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네. 이 모든 문화적 그라데이션이 어디에 놔도 웹툰이나 만화는 어색하지 않다 으흠. 이게 가장 위대한 점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만화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얼마 안 지나면 웹툰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걸 전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제 아내분께서는 이제 모동숲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모동숲에 3리어 캐릭터들이 들어오는 캐릭터 카드가 있어요 음. 그거 정말 다들 갖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 모동숲 섬에 네. 뭐 어떤 특정한 만화 웹툰 캐릭터가 음. 들어가는 것도 꿈아니죠 그렇죠. 그런 날이 곧올것 같다 왜냐면 블루피리어드가 이미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공 찍고 공 차고 뛰어가는 곳이 있으면 네. 그만큼 경기장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음. 좋은 재밌는 소식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롤라라는 게그 캐릭터 이름 이름뿐만, 뿐만이 아니라 네. 버버리의 어떤 그 특정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음흠.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롤라백이라는 네. 것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일본 그 독자들에게 익숙한 의인화를 사용하기도 했고 음. 그게 여러 가지로 콜라보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